안녕하십니까 상상해보시죠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대를 이어서 금수저고 어떤 이는 평생토록 흑수저다 흑수저인 신분의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 바닥일 겁니다 왜? 내일에 미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빈부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에 잘 살고 못산 것은 정도의 차이있을 전정 있죠. 사람 간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하위 10%의 사람들이 평균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5세대 납부에 시작해서 증손자 고손자까지 가야만이 노력했을 때 평균 소득을 한다는 겁니다 35개국이 있는 선진국클럽 OECD 경쟁의 개발교구는 평균 4 5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빈부차가 깊어진다는, 있다는 증거죠. 우린 여기서 오늘날 세계 지도국과 미국에서 희망을 봅니다. 미국이 세계 일국을 하는 데 대해서 일부는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필연적 사실이 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지소르스 또는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인 휴즈 같은 분들이 19명의 미국의 최고의 값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발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적다. 부유세를 신세 해서 세금 좀 많이 매겨다오 그럼으로써 미국의 젊은이들의 학자금,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문제 보조금, 병원비 돕도록 하자. 우리가 앞장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박스 아메리카 시대 미국을 통한 세계질서란 이야기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6.25전쟁 때미 8군 사령관 벤프리 장군의 아들은 직접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142명의 장관 들 아들들이 참전했다가 35명이 고개한 희생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선생님들 같은 분들도 기부를 하고 앞장서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 공헌했습니다. 적당분들 계시죠. 그러나 상당수 졸부들과 주도적인 사람들의 2, 3세대를 보십시오. 갑질하고 군대 안하려고 별 이유를 다 대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책임 있는 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시대입니다 2300년 전성인문자 맹야선생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백성들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준등하지 못한 것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할 뿐이다 그것을 걱정한다고 라 했습니다 그렇죠 국가와 지방자 단체와 시민들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흑수저, 동수저들이 나도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5세대가 아니라 내 당대에 금수가 될수 있다. 희망과 비전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